잉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플레이그 2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이 게임은 자 멤버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 술래가 좀비예요 그래서 좀비한테 물리면 은 좀비가 되는 무시무시한 숨바꼭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망 야, 미호 좀비 미호 좀비다 도망 정, 정대이좀그다날 아, 아, 아, 아, 아, 절대 찾을 수 없을걸? 리아가 물어뜯긴다. 아. <놀> 넌쫄깃쫄깃다고라 야.. 김미야 무슨 불량식품처럼 생겼네 불량식품 그거 있지! 그 페인트 해야지! 페인트 사탕! 야.. 이 녀석들 차 어디 주문가? 어? 저게 뭐지? 잡아볼면 잡아봐라? 뭐하지? 잡아볼테면 잡아봐라? 잡아봐라? 아아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물 잡혔다! 남물 잡혔다! <듬성> <듬성> 어이, 자겠다. 인간의 <듬성> 냄새가 난다. 이쪽 나머지는 맛없어 모인다. 막내 의어놓을 때는 내가 체치한다. 어, 어, 어, 무서워 어, 왜 시간이 가지 않는 거야? <듬성> <듬성> 어 리아 머리가 보인다. 어 리아 막 돌아다닌다. 어 어디냐고? 어? 리아 여 빨리 찾으라고. 어, 근데 리아만 보인다는거 <듬성> 어, 보니까 구라 같은데. 아야 이 리아 진짜 보여 딴 애들은 한 번도 못 봤어 아, 내가 리아는 게... 같이 저게? 벽에 <웃음> 가려져 있어 진짜 거.. 어 리아 점프했다! 어 방금 담요보였다 <웃음> 어! 김리 댕댕이다! 어! 어! 어진짜인어김리야 어, 위로 올라간다! 어 댕댕이 근처다! 어! 어! <웃음> 담요오다아이 어. 근처에 있다는 거야? 어디지? <웃음> 어 방금 댕댕이가 눈암 1cm까지 왔었는데 됐다! <웃음> 어. 늑대가 살아남았어. 내가 이겼다. 이거는 아 이번엔 진짜 안 잡혀봐야겠다. 내가 보기엔 너가 일빠다야. 아, 네. 맞아. 그다음 어, 내가 일빠야. 진짜 꽁꽁 숨고 재미쏙 빼고 한다. 오케이. 이번엔 나 우린 꼬가 안 묻는 거야. 따라 따라. 좋은데를 알고 서로 있어. 지키는 거야. 여기라면 모른다. 자. 아 여기 누나가도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걸려 확실해? 내가 막 내가 망볼게 망보면 더 걸리지. 거의 둘 중에 한명 있다. 어 내가 여기 숨어 있을게. 아그래아라라라라 그냥 망보고 망보고 있다가 올라오면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될까 안 될까 이거? 내가 꿀 자리에 밝은 한것 같아. 올라올 수 올라갈 수 있어 이거. 들어와봐. 왜?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봐봐 봐봐 올라갈 오, 수 있어 야야. 오야 이거 대박 자리 아 대박 자리 아니야? 대박 자리 아니야? 그러니까. 야, 어디 <웃음> 아, 너어 갔어? 그니까 야야야 댕댕이가 좀비인데? 좀비서? 좀비서? 으아아아아아아아 죽었다 늑대가 릴때가... 좀비가 됐어 댕댕이다 뎅땡땡이가... 으아아아아아 <놀루> 여기서 점프 해봐 점프, 점프. 야, 미워해 일로와봐 일로와 점프 계속 오. 고마워 잘했어 아! 나떨어는데야 빨리 올라와 올라고 죽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야야야야야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좀 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나 천둥이 타 경력 20년 미호를 잡으러 가야지 <웃음> <웃음> 나, <웃음> 나 거기 없거든 나 물지 않을 거야 우리 분명 히 약속했는걸 서로 준비가 되면 물지 않기로 야 얘들아 <웃음> 이쪽으로 와 여기에 <웃음> <안> 맛있는 <웃음> <안> 초콜릿이 <웃음> <안> 있어 <웃음> <웃음> 자 여기 안에 초콜릿 누가 먹을래 <웃음> 아, 분명아, 우린 리가안 묻는 거야 <웃음> 아, <웃음> 서로 지키는 거야 <웃음> <웃음> 맛있다 <웃음> b l u e 블루베리 초콜릿이 됐네. <웃음> 야, 아니, 내가 밀어줄게 올라가. n t l 도 저건 금방 간다. 내가 I don't look at that. I shall 아 o o k to my r 어 b b i t Oh, yes, look at 냠냠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냠냠냠냠냠 이야 떨어져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이야 떨어져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내가 입 벌리고 있어 입 벌리는 중입 벌리는 중아 내가 여기 있을 거야 내 입으로 떨어져 아 냠냠 냠냠냠냠아내 입으로 떨어졌다 도 잡아라 구독 나 여민이요 피자쟁 가자. 야, 맨날 이에는 우리 서로 물지말자나 어? 진짜 너 한번도 너적 없다 음, 알았다? 무 너무 너무 너무 나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빨리 빨리 너무 빨리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사람 많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야무너야 리아야, 무아무 너무 나무너이 너무 너무 너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진정해 무 너무 난널 물지 않을 거야 어? 친구? 난좀비 너무 난 널 사랑해! 어 알겠어 일단 여맨아, 내가 아, 일로와봐 아, 내가 마시는거 줄게 마시는거 여기 여기 이 친구 베이컨 친구 먹어 여멘나어나이 어, 어. 좀비지만 그래도 너 살아간다? 어어이 친구 안아줘 여멘나아 아, 진짜 싫어 절로가 안아줘 좀이가 둘이야 나 피가 너무 달아 가까이 오지마 제발 아, 안아줘 한 번만 봐주면 아 좀비 된다 나 안아줘 좀비됐다 다 안아줘 냥 진짜 게임 못한다 요매님 그니까 말이야 졸렸나봐? 어? 화장실은 또 화장실이야? 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있어 어 그니까 빨리 헤헤 뭐 얘도 좀비고 쟤도 좀비고 좀비가 아닌 사람이 어디.. 아! 염병님, 내가 밟고 밟았대요. 여기그린스마이스 모를 줄 알았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가 밟았어. 제가 깠고, 제가 밟았어. 야안죠 아, 아 오케이. 야. <나 너무 웃음> 가위 이 보물 피우사 이 냉장고가 역시 최고라니까 냉장고 찾았 냉장고야 얘들아 냉장고 내가 최후 1인이 될거야 냉장고를 찾아 어딨어? 디 1층이야 2층이야 빨리 보고해 <웃음> 어디야 어디 <웃음> 여기 <웃음> 그 골목길 같은 데야 아, 얘 나갔다 얘 밖에 뛴다 물어라 <웃음> 아, 내가 배가 고구만야 이제 나, 나 컨트롤을 좀 하는구만 아, 하지만 어림도 없지 잠깐만 나밖에 안 나온 어, 거 야, 아니야? 담미호 밖에 안 나와 네는데 담미호 위치 보면 보고바람 내가 아까 담미호 어디 있었는지 봤었는데 나 전비 경력 아니? 넌못 봤어 그 담미호 이제... 꽁꽁 숨어있었네 2층인 거 같다 2층 위 주변을 찾아 담미호 꽤나 몸을 많이 숨겼구만 에이. 도대체 어디 숨 거야. 거야? 나, 나 진짜 노잼으로 게임 할 거야! 도대체 어디지만 알려줘, 그럼. 나? 싫어! 와, 아! 아! 아! 이겨버리다니. 1층이 들어. 와, 한 명, 다 미오 빼고 다 살아남았, 어다 준비됐어. 일증이 들어. 고수다. 고수다. 자, 한국 세 번째 고수 이렇게. 오늘 플레이그 투라는 게임 해봤습니다 재밌었다면 좋아요 that, change the time 안녕. 안녕. y y o 뿅 w o 뿅 l d o c